군산에 아시는 그 할리 데이비슨 타시는 그 형님들께서 어 잠깐 보자고 해서 잠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은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겠습니다. 와 아침 시간이라 확실히 고즈넉한 길이네요. 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 호수하고 라이더와 이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도중 도중 정말 아름답게 경치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저희 형제님들 이 이제 다 만났습니다. <웃음>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지미차퍼스에서 커스텀한 바이크입니다 커스텀의 명가죠 지미차퍼스 아 예쓰지 마십쇼 됐습니다 여기 다 찍히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360도 아. 예, 다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충분 이영근입니다 아, 아무 다 <웃음> 아 네. 지금 여기 다 찍고 있어 이렇게 동그랗게 찍나다봐 아 네. 아, 아, 아니, <웃음> 아니, 내가 그좀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총 7대가 지금 모였는데요. 저만 로얄 앰필드네요. 그러 보니까 동료 라이더 분들께서 속도를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속도보다도 경치를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 팀들과 이렇게 날씨 좋은 일요일날 함께 달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멋있다 하시는 분이 저희 제일 큰 형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로드를 서주시는 형님께서는 머리가 뒤에 길어, 길다고 이게 여자가이 보이셔도 상남자세요. 상당히 터프하신 분이십니다. 여기는 전주에서 이봉산성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여기로 많이 오시는 그런 라이딩 코스입니다 어 복귀하기 전에 좋은 곳에서 커피 한잔 하고 그렇게 헤어지자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다온거 같네요 네. 와 무슨 커피숍이 완전히 무슨 고풍스럽네 어, 로얄앤필드로 따라가는데도 뭐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즐겁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어, 내일은 또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네요 우리 라이더 형제님들 그리고 비라이더 형제님들 모두 다 건강하게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월요일날 또 활기차게 한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삼학동 고랭이었습니다